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곧 유림상회가 오픈한다 사무실에서도 안 보이는 노현동 장사꾼을 찾아 나는 유림상회로 향했다 여기서 땡땡이를 치고 있는 노현동 장사꾼을 찾아냈다 안녕하세요 논장님 뭐야? 왜 이렇게 훅 들어와? <웃음> 왜? 네, 그게 이제 오픈하시기 전에 음.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음, 음. 좀, 좀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. 뭐, 간단히 뭐, 시설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. 어떤 시설물? 시설물? 뭐, 그, 촬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훅 들어와야지. 씨, 갑자기 훅 들어오면 나, 어떡하냐, 아가 <웃음> 그, 뭐, 시설물 뭐,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설명을 해주지. 음. 원래 TV 안 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음, 음. TV를 다시잖아요 음. TV를 다신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지? 아, 예전에는 내가, 아, TV를 왜 달았냐? 원래는 안 다는데, 네. 아 가게는 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달았냐? 네. 그 얘기하는 거잖아. 아니,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, <웃음> 그건 농담이고, <웃음> 다 이유가 있지. 저 TV 얘기하는 거구나, 지금. 네. 아그 우리 구독자님들도 어, 궁금해 할 수는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원래는, 그 아줌마들, 아저씨 부부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가게를 오픈을 하면은 TV를 달아서 거의 다 저녁에 이제 한가하면은 드라마를 봐요. 그거만큼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. 가게 입장에서는. 근데 여기는 직원들이 운영되고 있고 왜 달았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올해 올림픽 하면은 올림픽을 보여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 가게 홍보 영상을 틀 겁니다. 홍보 영상을 계속 이제 제작을 해서 돌려 줄 거예요. 쉽게 말하면 메뉴를 골를 수 있는 그런 홍보 영상이 될 거고 아니면 어떤 메뉴를 어떻게 먹는 그런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계속 틀어줄 생각으로 요번에는 달았어요 그 영상 내가 만들어야 한다. 근데 그때는 왜 제가 TV를 달지 말라고 한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TV를 달면은 드라마를 보세요. 가게가 한가하면은.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. 제가 하는 거는 가게를 지금 여기 가게에 맞춰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TV를 단 겁니다. 이해됐나요? 네, 예, 예, 예. 어,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위에 보니까 음. 에어컨이 검네요 음. 아, 여기 있는 가게의 에어컨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8번 망했다고 했잖아요. 그 전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그대로 그냥 빠져나갔어요. 망했다 보니까 건물 측에서도 철거를 못 시켰어요. 망하고 돈이 없어서 나가는데 그 사람한테 철거해서 원상복귀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제 들어왔을 때는 에어컨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들이었고 요 에어컨만 잘려져 있었어요. 요것만.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원래 있던 에어컨이 하나 저 안쪽에 둘 바로 위에 셋 개가 있었고 요게 있었는데 요게 용량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려고 하니까 에어컨 기사도 바쁘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는 또 화로구이 전문점이라서 화로를 때우기 때문에 추울 때는 거의 뭐 조금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름이 문제거든요 여름 되기 전에 바깥 온도가 뜨거워졌을 때 그때 달아야지 정확한 에어컨 을 가동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빼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자리를 이쪽으로 할 거예요 자리를 일부러 자리 잡아놓고 뒤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 위치만 잡아놓은 상태고 여름에 온도가 올라갔을 때 정확하게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치를 할 겁니다 2층도 똑같아요 2층도 똑같이 고그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만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떼 놓은 거는 뭐 이제 여름 다가올 때 그때 다시 달 생각입니다 대, 이유가 됐나요? 그거 까만 거는 제가 칠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기 때문에 칠한 거예요 근데 뭐 까만색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부러라도 칠해 놨는데 근데 한 가지 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칠을 할때 센서에 칠을 하세요 거의 다 그냥 막 칠해버리니까 그럼 에어컨이 안 먹혀요 그 센서에 칠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에는 그 센서를 찾아내서 한번 이렇게 긁어내 줄 겁니다 네, 그 정도만 제가 손을 대면 될것 같아요 또 어, 여기 뭐 근데 갑자기 훅 들어와서 뭐 이거 갑자기 물어보니까 <웃음> 나도 버벅대잖아 <웃음> 음악 같은 거 드실 것 같은데 어, 음. 오디오는 어디에 있죠? 오디오는 지금 여기 위에 천장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서 오디오는 좀 숨겨놨어요 이쪽 보시면은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오디오가 그리고 저 끝에 안쪽 그래서 가게가 이렇게 있으면 오디오가 이쪽으로 나오게끔 그리고 바깥쪽에 여름에 제가 다열 거기 때문에 열고 앞쪽에 장사를 할 거기 때문에 바깥쪽에 두 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은 미리 선들을 다 뽑아 줘야 돼요 뭐 이제 포스 선 오디오 선 tv 선 그리고 뭐 인터넷 선 이런 것들은 미리 다 뽑아 놔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손댄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오디오 선이나 이런 거를 숨겨 놓는 그 작업을 미리 했습니다 미리 하고 시스템을 오디오 음향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체크를 한번 하고 제가 그 위치를 정해놓고 앰프나 이런 것도 좋은 거 했습니다 사실은 딴 거는 제가 비용을 안 드려도 오디오는 중요하다고 저번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술집은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분위기에 따라서 손님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합니다 그 분위기를 잡아주는 게 조명, 오디오, 이제 온도, 최고의 인테리어는 말씀드렸다시피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 와 앉아 있을 때. 그런 부분인데 처음 오픈할 때 신경 써서 체크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디오이기 때문에 오디오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. 근데 음악이나 이런 거 틀어봤을 때 굉장히 잘 나와요. 어, 마음이 지금 딱 들어요. 예. 네. 그 정도? 예. 네. 한번 얼마나 잘 나온지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? <웃음> 아 이제 갑자기 북 들어와서 이상한데 또 뭐다 그러신다 제가 사실은 원래는 오디오를 틀면 은 저쪽에서 틀어야 되는데 TV랑 연결을 시켜놨어요 여기 컨셉이 8090 컨셉이라서 음악 자체도 TV에 이제 8090 음악을 틀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TV랑 미리 연결을 다 시켜놨습니다 TV 키는 것도 메인 포스 쪽에 가서 제가 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. 혹시 좀 털어줄 수 있나요? 음악 소리를 조금만 띄워주세요. <웃음> 뭐가 저렇게 신이 났을까? 자 오늘 우리 그 카메라 감독님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TV를 왜 설치했냐 예전에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좀 고지식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<웃음> 그래서 저한테 좀 따지듯이 저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왜 매일 바뀌냐 나한테 물어봐요 우리 피 d 가왜 하루에도 12번씩 바뀐다고 나한테 막 짜증내고 그래요 사실은 이 친구가 <웃음>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많이 생각을 해요 가게 오픈 전에 이것도 그려보고 저것도 그려보고 처음에 생각했던 게좀 지나면 또 바뀌고 또 다른 생각으로 바뀌고 다시 되돌아와서 또 처음으로 돌아간 적도 있고 이거는 제가 그만큼 생각을 하고 여기에 몰두를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해놨다가 어? 조금 있다가 또 바뀌어 짜증낼 수 있습니다. 근데 아무리 지금 짜증나더라도 제가 더 곰곰이 생각하고 더 체크를 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. 처음 오픈했을 때.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짜증을 내더라도 계속 바꿀 겁니다. 계속 생각할 거고 앞으로도 그게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혹시 우리 감독님 이해하셨어요? 네, 이해했습니다. <웃음> 예, 오늘 강의실 여기까지 하면 되죠? 네. 네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